제가 주지를 하나 해드릴게요. 음 일단 대한민국에서 산삼 감정사라고 하는 자격증을 부여한 음, 그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또 하나 해줄 수도 없어요. 왜 해줄 감정이라는 부분을 잣대를 드리려면 무슨 표준 도표라든가 기준 도표가 있어야 되는데 산삼에는 아직까지 그런 기준 도표가 없어요. 그래서 산삼에 그런 기준 도표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산상감정사는 자격증을 부여한 적 없습니다. 요거 하나는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감정사라는 걸 내밀었는데 산상감정서라고 만약에 내밀었으면 은 그건 사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격증을 부여도 안 했는데 그런 명칭을 쓸수 있는 걸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들 돌려서 그 증명서를 내밀죠. 그 증명서 이름이 산상감정소견서 아니면은 산상 감정 인적 이런 식으로 말을 이렇게 뒷껏에 자기 있는 적을 책임 안지라고 그게 변경을 형변 시켜서 부르긴 합니다. 대신 산상 감정 가라든가 산상 감정 서라는 것은 쓸 수가 없다는 거. 정부에서 그런 거를 규율 하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네. 그러면 여기서 슬쩍 제가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익히 감정 하면은 이렇게 딱 들어오는 게방송에 k b s 일 방송의 진품 명품이라는 그 프로그램이죠. 거기서 고미술품이나 고이 글씨 같은 거 이런 거를 감정하시는 감정위원들이죠. 그럼 그분들이 고미술품 감정 살것 같아요? 아니면 감정 일일 것 같아요? 감정, 감정. <웃음> 감정인입니다. 감정인 <웃음>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고미술품이나 이런 것도 아직까지는 기준도표가 없어갖고 그 감정사를 정부에서 그걸 허가해준 것이 없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 그분들은그 협회에 해서 이게 타의에서 자의에 의해서, 아름 아름 인지도에 의해서 이제 위원이 위축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선상 감정은 저희 같은 신만이들도 이제 그 사람의 그 여태까지 걸어온 그 발자취라든가 그 사람의 명성, 그 사람의 신뢰도, 인지도 이런 걸 해갖고 이제 협회라든가 학회 기타 단체에서 그 사람을 이렇게 추천하는 거거든요. 자, 제가 일어났거든요 <웃음> 제가 또 성질이 또한번 나면 또 말이 빨라지니까 충청도가 좀 늦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좀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에, 제가 요 상상감정 파트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목소리다 힘을 주고 딱 돌아오는 이야기는 하나는 딱 하나예요 저는 제 세대에서는 상상감정인 상상감정소견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내 후임들한테는 산상감정가를 부여받게끔 해나가는 거예요. 그 일환으로 이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무슨 방법 없어요. 정부에서 인정받는 제도권으로 들어가야죠. 그게 바로 바로 산상과 신만에 관련되어 있는 사단법인이에요. 그거를 제가 저희들이 마련해 놓고 제 후임들은 좀 제도권 안에서 좀 공신력 있고 신뢰감 있게. 이 일을 하게끔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산담에 있는 그감정가는 아직은 정부의 인정에 있는 다른 게 없다.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러면 제가요 감정에 앞서가서 감정을 이 파트를 들어가기 전에 여기 계신 분들한테 무엇인가가 제가 제안을 할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대충 한 9분, 10분 정도 되는데 요 앞에 있는 요큰 산만 쏙 뽑지 말고 요큰 산만 남겨놓고 요 조그만 산들 이 있거든요. 대충 보면 한네개씩은 뽑으실 아것 같아요. 네 개씩만 이렇게 뽑아서 가지고 가서 잘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제가 물어보는 게있걸랑대번들다보세요 나오셔서 뽑아가도 됩니다. 대신 잘 뽑아왔다가 나중에 이거 먹어도 돼요. 깨끗한 겁니다. 요것만 남겨, 큰눈만 남겨놓고 뽑으면 뽑으세요. 잘 뽑힙니다. 한네 개씩만 뽑으면 됩니다. 한 보시고 자기가 뭐 이렇게 보고서 좀 느낀 게 있다 싶은 거 있으면은 아무 얘기라도 좋으니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지. 감각을 감각을 신만이라는 감각을 최대부 열어서 일반인들이 보는 그 시각 말고. 다른 감각을 열어서 한번 보세요. 여기 줄기 후에 여기 예. 보면 여기 에삼씨 어, 예. 그렇죠. 예. 얘를 여기서 대각이 되서 나왔는데 예. 얘가 영양분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영양. 예, 영양분.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저 이야기가 나왔으면은 제가 한게 물어볼게요. 알고 볼게요 삼시가 있으면 싹이 먼저 나올 것 같아요. 뿌리가 먼저 나올 것 같아요. 뿌리. 저는 줄기부터 나올 거. 줄기. 네. 뿌리. 뿌리. 줄기. 3은 삼은, 삼은 다른 식물은 모르겠는데 3은 어떠한 경우에도 뿌리부터 나와요. 뿌리부터 나오고 3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직이라고 하는 직근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뽑은 그3이 줄기하고 뿌리하고가 이렇게 일자로 있을 거예요 이건 내가 이렇게 알려주면 안 되고 심만이 입장에서 감각을 최대한 들어서 계속 보세요 이걸 보시면서 제가 또 줄줄 떠들게요 먼저 먼저 이야기했죠 심만이가 산에 가서 삼립하려나 봤다고 해서 흥분하시면 안 돼요 심마이라면 삼리파을 보면 뒤로 눌러나서 그삶에 있는 자리, 환경, 나무의 수종의 종류, 기타 등등 이런 걸 먼저 봐야죠. 그래야 다음에 나 혼자 사냥했을 때에 삶을 찾을 수가 있죠. 똑같이 이 삶, 이 조그만 삼도 보고서 일반인들처럼 보고서 먹으면 맛있겠다라는 생각만 가지 마요. 다른 감각을 최대한 들어서 다른 걸도 봐야 돼요. 지금 삼리가 뽑으시하고니까 세개 뽑은 분 있어요. 두 개나 세 개, 두 개나 세 개. 두 개. 제가 네 개를 뽑으라고 했는데 다섯 개 뽑으신 분도 있어요. 혹시 다섯 개를 뽑으신 분이 후에 보면 이파리라면 세 보세요. 어떠한 삼도 이파리는 세 개입니다. 삼은 고려인 삼은 시아즈에서 나왔을 적에는 이파리가 무조건 삼엽이라는. 요렇게 이렇게 조그만거요한 가지만 가지고도 일반인들이 보지 않는 것을 보는 눈 이거 있잖아요 이삼이삼을 어떻게 이걸 관찰해야 되냐면은 두 가지를 보세요 하나 자연 상태에서 떨어지는 삼씨는 어떻게 풀 것이냐 얘는 허분이니까 당연히 씨를 놓고 흙을 덮었잖아요 그런데 자연 상태는 흙을 덮을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연상태에 있는 씨앗과 예하고의 쌈이 그 나고 성장하는 것이 어떻게 틀릴 것인가 그 생각을 한번 해보지 왜냐하면 섬은 흙을 덮어주나 흙을 안 덮어주나 직근성이에요 그런데 흙을 덮어준 섬은 흙이 덮어지는 상태니까 일단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크지만 흙이 없이 자연상태에서 뿌리를 내린 섬은 과연 그 위에 있는 모두가 어떻게 클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이 삼은, 흙을 덮은 삼은 매년 이 흙의 높이만큼 내두가 길게 빼서 나오거든요. 근데 자연 상태에서 발아하 시들은 그게 없거든요. 많아 봤자 낙엽이 쌓이는 것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삼이, 삼이 5년에서 6년 정도 미만 되는 삼들이 내두하고 싹 떼어오고 몸땡이가 일직선이다. 그럼 얘는 뭐 다른 방법 필요 없고 예를 들고 뭐 특별한 경우 빼고 얘는 심은 거예요. 문틀지 얘가 가요. 그런데 얘가 아 이상 렇에 누웠다. 이상 초. 그럼 얘는 자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선배들 장례 상 심는 사람들이 두 가지를 압용하는 거예요. 하나 삼인 여기가 이게, 이게 미두 있는 머리에요. 여기가 여기 미두가 있는 머리 쪽 삶을 심을 적에 그거를 빗대서 삶을 이렇게 꺾고 심는 거예요 이렇게. 흙이 덮어지는 쪽이 많이 덮어지는 쪽이 밑으로 가게산이로 보면은 정상을 보면 뿌리가 정상으로 가고 미두가 밑으로 가요. 이렇게 심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네. 그래서 이게 턱에서 오는 거렇요 이게 흙은, 흙은 이게 높은 데가 있렇게 깊은 데가 있으니까 네. 자꾸 뚫고 놀러 오느냐고 네. 계속 깊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요거 있는 요 삼, 요 있는 요삼엽짜리 씨앗 낳아 나온 요 삼만 보고도 그것을 유출을 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음, 요 삼을 이렇게 가만제다가 보면은요, 뭐 씨앗이 맺혀 있던 부분이 아직은 남아 있어요. 거기가 딱 경계예요. 그 씨앗이 배치해 있는 게 경계. 이게 몸통하고 줄기하고 이게 벌어지는 고기가 딱 경계예요. 그런데 그 밑에 부분, 뿌리 부분, 뿌리 부분이 애시당초 얘들은 직근성인 하나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삶이 만약에 밑에서 만약에 수분이 좀찔거나 땅이 좀 이렇게 좀더 좋으면은 이게 더 길게, 당근이나 무처럼 길게 나가고 수분이 충분하고 땅이 좀 딱딱하면 이게 마디로 올라가 이것을 활용을 해서 유명 달래의 사도 만들 수 있고 갈래삼도 만들 수 있고 이런 것까지 나올 수있어니 이렇게 삼기파일 봤죠? 막까 이용해서 지어을 하면 제가 먼저 본 강의처럼 말을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천천히 하니까 괜히 분기 잡는 것 같으니까 좀 이게 뭐지? 강의 분위기가좀 깔아지니까 일단 보고 있잖아요. 대충 씻어서 이파리 또 위쪽 부분을 보고도 됩니다. 쌉라하니 먹을만 해요. 요게 요새 나오는 오리지날, 요게 새싹쌈입니다. 요렇게 드십니다. 되셨죠? 그러면 제가, 제가 조금만 더 나가다가 다시 또 이제 이 실물을 좀 보시고요. 자, 진행할게요. 자, 한단 감정입니다. 10만의 입문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것 중에서 하나, 감정. 감정하는 데는요, 절차가 있어요. 무대포로 감정할 수는 없어요. 절차와 진행되는 순서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되냐면 그렇게 해야만이 가장 편리하고 상대방한테 이 리듬을 줄수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3이 나타나면 3이 나타나서 감정을 딱 해야 된다고 라 했을 적에는 제일 첫 번째 지니 감정을 해야 돼요. 이 지니 감정이 지니 감정이 한세개 정도로 나뉘는데요. 이게 지인이라는 거 뭐냐면 진짜냐 같다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것 중에 하나. 지인이 감정 중에서 제일 먼저 이게 3이냐 아니냐 이거를 감정을 해야 돼요. 그건 대신과죠. 이게 3이냐 아니냐 이게 이게 인삼이냐 장래삼이냐 이게 아니고 3일 것이냐 3이 아닐 거냐 이것만 감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일반인들이 이 부분에서 가장 좀 애석하지만, 좀 이렇게 속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흡사하니까. 그 뭐냐면은, 오가피라는 식물이에요. 제가 뭐 정확하게 뭐한 명이라든가 이런 건 모르겠지만, 산삼하고 거의 뭐한 6춘에 8춘쯤 된것 같은데, 그 오가피라는 식물이 특히 어렸을 적에는 삼에 있는 이파리랑 똑같아요. 일반인들이 보면은 구분양비. 그래서 가끔 짝 어린 그 오가피를 캐갖고 와서 감정하러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산행을 하다 보면은 산이파리하고 비슷한 게몇 가지가 있는데 이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게 줄기로 이렇게 나가면서 이렇게 무슨 줄기로 푸는 건데 이파리가 똑같이 오양으로 되는 게 있어요 오양이 그풀 이름은 내가 볼때 관심이 없어서 기억은 거가 있는데 그러니까 산행 하다 보면은 꼭 이렇게 줄기로 나가서 꼭 이파리가 꼭 다섯 개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가피하고 얘만이 유달리 이렇게 좀 사람을 혼동을 시키고 뭐 이렇게 천남성인이 뭐 기타 등등이 된 애들은 일반인이 아니고 좀 삼위도 관심 있으면 어차피 다 그런 부분만 알수 있는 거. 한상감정에서 첫 번째 주니의 감정, 주니의 감정 중에서도 첫 번째 삼위냐 아니냐. 가끔 이런 사람 있어요. 신만인데 산삼이 사람이 있어요. 십만인데 삼삼이 아닌 것까지 쫓아가서 그러면 이게 콩나파시안 따지는 사람이 있어. 요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왜? 자기가 이쪽 분야에 자신이 없으면 굳이 그거에 대해서 아는 척이라든가, 거기에 반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 약 단지 하나, 이거는 삶이 아니라고만 이야기해 주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참고적으로 자기가 자신 쪽 조금 있다 싶으면 그게 무슨 약천지를 설명해 줄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 그냥 3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3이다 그러면 이다라고 했을 적에는 또 이제 이것이 진위감정으로 들어가야 돼요. 무슨 진위감정으로 들어가느냐. 이게 큰 덩어리로 가는 거예요. 삼이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원상지 감정을 해야 돼. 다시 말하면은 시종에 대한 감정을 해야 돼. 얘가 고려인삼 시종이냐 아니면 외국상 시종이냐. 일기 때는 일기 때는 이 부분을 약간 약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기 때는 좀더 발전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기 때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넘어 뭐야? 돼요 이때부터. 왜 그러냐? 고려인삼을 많이 캐보고 고려인삼을 많이 먹어보고 고려인삼을 많이 대봐서 고려인삼에 대한 나름대로 있는 조건부를 습득하고 있다. 알고 있다. 그러면 반대로 고려인삼의 조건부가 아닌 걸 갖고 있으면 은 걔가 다른 종자, 다른 품종인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중국삼을 가지고 있으려면 중국에 가서 단한 번도 중국삼을 캐본 적도 없고 중국삼이라는걸단한 번도, 거기 가서, 뭐 이렇게 현장 가서 뭘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중국삼에 대해서 콩약파시나 설명을 할수 있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인 거요 조건부를 따져서, 조건부를 따져서, 만약에 오려인삼이 갖고 있는 조건부가 전혀 없고, 이상한 조건부만 갖고 있으면은, 그때는 이게 오려인삼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 외국삼이라는 것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경험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콩약파시나 따질 수가 없거든요. 이 얘기를 천천히 다시 얘기하면 은자 지은이 감정이 돼요 3이다 오케이 이게 그러면 은 우리 거냐 아니면 은 우리 것이 아니냐 이걸 를 적에 조건물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조건물 따지느냐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 상이 50% 외국 상이 50%다 너무 헷갈린다 그때는 말 안는 거예요 자신 없고 말못하는 거예요 왜못하는냐면면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두 개가 조건과 똑같은데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 조건부가 고려인삼이 60%로 만약에 외국삼이 40%다 그때는 조금은 자신감은 없지만 그래도 휘력을 해줘야 돼요 이게 조건부가 고려인삼이 갖고 있는 조건부가 더 많다 단지 하나 가장 중요한 특징적인 부분의 조건부가 고려인삼이 아닐 경우에는 그럼 이게 조건부를 따지더라도 조금 예외를 두고요 전체적인 부분에서만 그래서 고려인삼이 만약에 70%가 넘는다 싶으면 이건 고려인삼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은 다시 얘기로 넘어가면 은 이게 고려인삼이라 하더라도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이걸 다 갖출 수는 없잖아요. 똑같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조건부를 받는것 중에서도 외국사람의 조건부를 갖고 도 있고 비슷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70%만 넘으면 은 그때는 완벽하게 자신 있게 이건 고려인삼이라고 다 이야기해요. 그럼 이걸 반대로 갈게요 조건부가 70%가 외국사입니다. 고려인삼이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라고요? 중국사입니다. 아니에요. 미국사입니다. 아니에요. 고려인산이아니에고 근데 여기가 문제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정부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정부에서 그렇게 하니까 뭐 지도들이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면 정부가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뭐냐면 은 산림청 밑에 한국임목진흥원을 하고 있어요. 한국임목진흥원에서 국내산이라는 명칭을 도입했어요. 국내산. 그럼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외국 삶을 한국 땅에다가 6개월에서 2년 이상을 식재해서 살아있는 것을 타게 되면은, 그걸 국내단위로 인정해준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논리요왜 위험한 논리냐면은, 음, 여기 지금 현재 이기생하고 전혀 관계없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일기생인데, 만약에 여기 우리 김상균 만약에 위원이 예, 한국임업지인원에다가 정정당당하게 산양삼 실제 합격증 내지 기타 등등 산양삼 농가로 만약에 등록이 됐다. 그러면은 김상경이라고 하는 그 산양삼 농가에서 태는 삼은 다 산양삼인 거거든요. 일명 크게 묶으면은 국내산 산양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6개월에서 2년을 갖다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는 김상경 없자만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그러면은 어제 중국에서 갖고 와서 김상경 이라고 하는 사냥 잡업자가 내농장에서 캤다라고 팔아버리면은 그게 국내산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법의 맹점이 됩다아 그건 양심에 맺게 된다고 그거는 사람마다 견인다가 없었죠 그래서 이상삼 감정할 때이 순서에 의해서 제일 앞에 부분이 가장 간단한 진의감정 삼이냐 아니냐 가장 간단해요 삼이 아닌 거는 관심두지 말고 삼인 것만 오고 이 3인걸 가지고 와서 그두 번째로 넘어가는 거지. 주인이 감정 중에서 원산지 감정인데, 이 원산지 감정을 장, 원, 먼저 건 기술까지 만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크게 안 떠들어 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국내산이라는 거에다가 딱 적용을 하게 되면 외국산이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 이 그러면 내용이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가끔짝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유관위로 산삼을 감정하는 마지막 세대는 저고요내 제자들은... 유관율 산삼을 감정할 수 있는 세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과학적인 무슨 장비를 들여다 대가지고서 뭔가를 분석하고 뭔가를 이렇게 축출해내고 이 방법으로써 이제는 산삼을 감정하는 세대가 와야 된다. 얼마나 불행해. 그래서 저는 국내산이라는 또 이게 또 유튜브로 나가면은 기존에 있는 국내산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욕먹을지 모르는데 저는 고려인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국내산이라는 것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예요. 차라리 그냥 차이리 우리나라에서 심어서 우리나라에서 길든 그냥 미국산 중국산 이렇게 차이리 났지 국내산이라는 말은 조금은 좀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랐던 말았던 그나 혼자 떠들어다는 얘기고 임업진흥원에서 국내산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그래서 요 부분에 이진위감정을 적에 여기 지금 현재 강의를 받으시는 이 위기들 이기 모든 분들이 다 중국산과 손가락으로 야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국내사람께 끝난 거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법이 없죠.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은 이게 또 나가서 이게 또 3000% 빠져서 또 엉뚱한지 데로 또내 이야기가 가까워 걱정되는데 여기서 교육받는 전통신만의 교육받는 사람들은 더 좋다는 거예요. 왜더 좋느냐? 이게 중국사람이든 미국사람이든 고려인사람이든 아무 상관없죠. 국내사람이든 사냥사람이든 장내사람이든 아무 상관없어. 면은 뭐냐? 이, 이제, 한 10, 한 12회, 13회 정도 가면은 본격적인 이제 이 3회 단 감정을 할 적에 나오는 말, 약이 되는 사람 찾는 거예요. 무슨 상관있어요 중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노크서라면 약된 사람만 찾으면 되지 그게 있기 때문에 전통신 마인들은더 좋다는 거대 이것을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으니까 이 기초적인 것을 제가 이렇게 목소리 쫙 까고 천천히 들먹습니다. 흑내산은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하는지 그렇죠? 국내산이해가까요 네. 예. 하시는 지가요. <웃음> 이거를 설명하려고요. 반세 벽을 만들었어요. 글자 세 자리가 만드는 반세사했어요 흑내산. <웃음> 이 흑내산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서 인정할 수도 없고 단지 하나 기초적인 것을 공부할 적에는 이 국내삼을 예, 신경 쓰지 마세요 고려인삼에 대해서 삼이냐 아니냐 삼이다 싶으면 은요게 고려인삼이냐 고려인삼이 아니냐로만 가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진보하고 조금 더 나가려면 은요게 고산지대에서 캔거냐 아니면은, 야산인 저지대에서 캔삼이냐. 얘가 더운 지방에서 캔삼이냐. 얘가 추운 지방에서 캔삼이냐. 요 정도까지, 구별을 정도까지만 가시면은, 지니 감정은 대충 마무리 된다는 거요 문제는, 요 지니 감정이 끝나고 나서, 그두 번째로 넘어가는 수령 감정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가장 지금 현재, 네, 관심 대상이고, 두 번째 갓으로 넘어갈게요. 수령 감정. 수령 감정으로 가기 전에, 여기 계신 분들한테 메모지들 있지요. 그죠 다음에 이게 나이가 몇살 정도 먹었을 것인가를 한번 기록을 한번요. 감정소견이 끝났다. 말할 수 있다. 감정소견이 자기는 끝났다. 이제 이제는 설명할 수 있다라는. 이게 삼각함수니 미분 접근까지 대입해서 나와야 되는 이게 값인가? 아, 보은 나오는 거아니까제 생각대로. 그냥 예. 간단하게. 예. 실물 하나 더겠습니다 네, 그. 금고를 제시해. 어, 금고를 제시해. 고를제제고 <웃음> 생각만 보어요 자, 설명. 물어봅니다. 아, 네. 간단하게 예. 제 생각은 예. 제소견은요 예. 그, 네드바디수하고 지금 이 뿌리 미. 예. 미도 보면 아직은 성장기에 있는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네드마디 세워봤을 때그 전에 2년이고 3년이고 그 싹대 올릴 때 연습까지 해서 저는 한 10년 안짜고봅니다 여기까지. 예. 그럼 다른 분? 내두상으로는한 9개 정도 보이고요. 내두가 네두를 반대로 틀어 가리 한 3년 정도 보고, 내두 장기 3년, 한 15, 년 정도 보는 것 같은데. 또 다른 분? 한 13년 정도 보있어요 설명. 한 13년 정도? 저는이0년이십년설명가 음, 1기 때 예. 제가 많이 갔거든요. 예. 이제 뭐에서 3년, 뭐에서 3년이 6년이 들어가더라고요. 예, 예, 예. 거기서 내도 세 가지고 예. 하는 게 있었어요. 예. <웃음> 그래서 예. 전 고고하고 또그 6년하고 계산해서 이십년 제가 보기에는 뭐한 18년 내외로 보이는데요. 근데 네. 이제 저는 이제 일기에서 그 설명하실 때그 옥주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네. 어제 경험상으로는 옥주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흡수분들은 네. 그 나간 자리들이 네. 조금 설명을 하고 그러고 이제 그 10년이라고 보기에는 니가 조금은 준리가된거 되가는과정도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내두도 뭐 내두 꺾이는 것도 있지만 그그 그 나이를 빼고도 좀 숨어있는 내두 같은 게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서 그것까지 좀 감안을 했습니다. 우리 저기 우리 김여사님. 10년? 10년? 8년? 내두가 저는 정확히 볼 줄은 모르 보이는 대로 내주를 세서 나이 연수를 계산을 해보니까 열 개, 십년 정도 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여기서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여기 요요 이제 본 소견을 네.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가 있다 싶은 뭐 제가 제가 이거를 감정하는 이 순서를 진행하면서. 왜 이거를 이렇게 먼저 이걸 내보냈냐면은 제가 여기서 지금 이제 감정할 적에제 목소리를 이렇게 천천히 쫙 내린다고잖아요. 뭐냐면은 어떠한 경우에도 기본에 충실하는 거예요. 또한 상대방한테 이거를 설명을 해서 상식적으로 상대방이 이해하게끔 설명이 가능해야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20년이 되든 13년이 되든 이게 뭐 16년이 되든 그런 다, 다 이런 나리는 그렇게 정확치 않고 설명을 제가 물어본 것 중에서 네두마디 숫자 세는 것을 제가 물어본 거예요. 네두마디 숫자를 제일 먼저 세야. 그 그렇게 아까 우리 그, 우리 박경 그, 그, 그 수강생 이야기다시피 이게 쉽게도 네두 꺾기 하고 내두가리 하고 뭐 이거는 나중 얘기고 일단은 네두부터 세야 셈. 그런데 요상은네두를셀때 애매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위서부터 하나 둘셋네 개는 세울 수 있어요. 이렇게 내려다가 일곱 여덟 개 몸통 오고 가까워지면은 이게 네두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예. 예. 그두 개가 나옵니 예. 그래서 요런 부분 때문에 초심자 입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내두를 세는 방법 또 하나 내두를셀 적에 내두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만약에 내두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내두를 세는 게 아니고 내두를쫓아하는 거예요 내두는될수 있으면 한쪽 면만 그래서 요 3은 내두 숫자가 정확하게 돼9개예 그리고 또 하나 요거는 이제 다음 파트에 넘어갈 때 나오는 얘기 뭐네두가리니 쉽게 잠잠느니 이런 부분은 없어요 얘가 90도로 꺾인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숨어있는 몸통에서 어릴 적에 빨아들어갔던 부분 세개를 더해주면 은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서 12년 정도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1 2 년이라는 것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두 숫자를 세는 거. 왜 그러냐면은 이 정도 내두 숫자는 유관이도 가능하거든요. 요거는 가장 기본적인 산부인과 봐서 이 내두 숫자를, 숫자를 세라는 거거든요. 대신 애들이 내두가 이렇게 이렇게 물려 있거나 아니면 내두가 이렇게 이렇게 내두 뽑게돼 갖고 내두가 이렇게 팽팽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때는 유출할 수가 없지만. 이렇게 유관이로 보이는 것은 상대방한테 보시오 이 수지 같은 걸로 눌러갖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렇게 세 주머니잖아요. 네. 그러고서 이야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 삼의 나이가 1 3년 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통 십만이니까 항상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근거에 의해서 최소 1 3 년은 됐습니다. 삼의 수경을 감정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뇌두예요 뇌두를 빼놓고 뇌두를 빼놓고 나이를 측정하거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 식물이 갖고 있는 흔적을 남겨놓은 거라고는 뇌두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산물 수정을 감정할 적에 가장 최우선이에 당연히 필수적인 거죠 뇌두라는 거 그래서 이 뇌두라는 것을 만약에 하나 둘세다 보면은 어느 부분까지 오냐면은 이런 부분까지 와요. 내두를 이렇게 이렇게 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두가 없어져 버렸네. 잘라진 게 아니고 이게 경흔이라고 하는 흔적이 없어졌어요. 경흔이라는 흔적. 근데 그게 어디에서 나타나냐면은 이싹 이제 옥비혈라고 연결되는 그 부분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몸통하고 연결되는 부분에서 이게 자주 나타나요. 왜그런까 여기 있는 요 3이 있잖아요. 예, 얘도 요만할 때가 있었거든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요만한 3이 요만할 때, 요만할 때, 여기에 있는 요 크기의 뇌두를 갖지를 못해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요 조그만한 요 3이 1년을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얘도 3이라고 경험을 꼭 나타내요. 크잖아요. 내년에 또싹 나와서 뚫어지면은 외매하지만 작그맣지만 그게 내두라고 하는 경우를 나타낼 거 아니에요 그 문제는 뭐냐 그 사이에 조금씩 크더라도 내두는 조금씩 크더라도 내두는 생기면서 몸통은 조금더 커질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 몸통이 커질 때 위에 있는 내두가 작은데 그것을 지탱하려면은 무엇인가인게 내두는 잘안 크거든요 그래서 삼이 우유를 해서 이 여기 있는 조그만 미도를 먹어들어오거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집에 가서 이제 여름에 삼캐머는배 갈라보는 사람지 미도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진짜로 갈면 미도 들어간 게 보여요. 좋은 답변이에요. 그래서 어떤 삼이 뭐네 개를 빨아들였는지 두 개를 빨아들였는지 그거는 일단은 통계학적이고 저희들 이론에 전통신만인들 이론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서 3이라는 숫자를 더해주자 요렇게 됩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3에 여기 몸통에 있는 밑에 있는 요 3, 3에 여기에 조그만 3 조그만 네두가 세개 정도는 없어졌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요만한 네두를 얘가 안 갖고 있으니까 기준 그래서 요 네두마디를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세고 안 세지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나중에 설명 드릴게요 넘어가서 밑에 있는 것이 빨아들인 것 거기에서 안보이는 그 숫자까지 계산해서 3까지 더해주면 은 4두마디 숫자에다가 3을 더하면 얘의 예, 최소 수령이 됩니다. 오건 이제 됐어요? 네. 제가 오늘은 천천히 하는 거예요. 또이라도 이게 3에 대한 실망에 대한 경륜과 책을 먼저 보신 분은 제 말이 좀 너무 느리니까 조금 따분할 수도 있지만 이 기초를 진짜 잘 가지고 가야 나중에 혼선이 오지 않으니까 이게 지금 이제 천천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앞에 있는 강사 홍영선이가 여러분들한테 어거지로 나만 알고 있는 노하우니까 그렇게 애우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충분히 그럴 것이다라는 것이 이론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면 문제가 되니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러면 내두가 뭐 운이 좋죠. 그리뭐 아무 이상이 없으면, 그러면 산마다 갖고 있는 내두가 그러면 다똑 바로 똑같이 만큼면는 세상 뭐뭐이를 구분해 주려면 숫자 세 가지고서 이렇게 갖고 연수만 이야기하면 되지.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삶도 지가 자다 보면은 사람도 인생이 있지만 얘들도 뭔가가에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내두에 대해서 뭔가인가에 대한 사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연을 파헤치는 것도 전통심 아니에요 그러면 이 내두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그 환경과 이런 것이 맞아서 잘 크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무엇인가에 대해서 일이 생겼을 적에 문제가 됐다 그걸 찾아내야잖아요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내두가 이렇게 이만큼 한 30년쯤 컸어요 30년쯤 30년쯤 컸는데 뭐 짐승이라는 가 뭐가 다녀가지고 이걸 밟아갖고 이내두가똑 앉았다? 그러면 이 삼두이랑 콜라랑 쏘어서 죽어버리면은 뭐 굳이 문제될 가거 없어. 근데, 내두가 날아갔어? 내두가 날아갔는데, 이내두 네두 날아간 내두도 살고, 이 삼두 살아요. 두개다 살아서 다시 싹을 올려서 다시 살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자, 내두가 이만큼 되어 있는 내두가다 날아갔어. 그래서 이 삼이 싹을 올렸어. 그면 여기서부터 다시, 네두로 경험을 하나를 달았어. 그럼 이게 그러면 네 살이라는 얘기? 그건 아니잖아. 왜요? 이 몸통을 보니까 나이를 먹은 것을 이게 알려주거든. 몸통하고 뿌리를 봤는데, 분명히 나이를 먹은 것 같은데, 네 두가 하나밖에 없다. 요런 때, 요런 때 사용하는 말이 네 두가리. 그러니까 한국, 그 우리 순수한 우리나라 말인데, 가리, 뭔가가 이렇게 바꿨다는 얘기. 그래서, 앞에 있는 노두라는 말을 붙이니까 내두가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내두가리도 또 전통심이 니까 이걸 분석하고 이걸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또이렇좀좀이 과정에서 이야기한 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내두가 아무 환경 변화 없이 잘큰것들이잖아요 그전에 이, 이 삼두는 굳이 그렇게 이야기할볼 없어요 단지 하나 이 삼두 식물이기 때문에 무엇인가인가에 규칙이 있어요 무슨 규칙이냐면 첫번째 어떠한 경우에도 또 고려인삼은 몸통 위에 있는 부분인 뇌두랑 연결되는 부분과 뇌두에서만 싸게 나온다는 거예요 죽은 인 뿌리에서 싸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 뿌리가 잘라졌잖아요 중간에요 중간에 잘라졌는데도 15년 전에서 죽지 않고 7,8년 동안 같이 살더라고요 있어요 네. 안 썼고 네. 안 썼고 그래 같이 살아나요? 그거는 싹은 안 올리더라도 그냥 섞지 않고 그냥 남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건 넘어가고요 일단은 얘들이 이렇게 분리가 되면은 그 지점에서만 싹이 나오기 때문에 싹을 올린다는 이야기는 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뇌두만 내서 싹이 올리고 얘는 몸통만 갖고서 싹이 올라오죠 그렇죠? 이런 경우 이렇게 몸통만 남아 있고 내두가 한 번에 다 날아가서 이 내두가 도대체 몇 개가 없어진 지를 모를 경우 뿌리나 몸통을 보고서라며 삶을 감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그거는 단지 하나 유추하는 것 뿐이지 근거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에 요런 내두는 요게 비정상 내두가리 이 비정상 내두가리는 어떠한 사람도 이거를 나이를 추정할, 추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예외 비정상 내두가리는 운이 없으니까 심만이가 삶을 캤는데 모양도 그렇고 뇌도 그렇고 다 잘생기고 이쁘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지만 십만이가 캐다 보면 이 사람도 캐고 저감도 캐고 운이 없으니까 이런 사람도 캐다라는 걸로만 넘어가고 굳이 이거 갖고서 다음에 어디 와서 비정상 내두가리 어떻고 이거 몇년 됐고 그걸 뭐 이야기해봤자 믿어줄 사람 하나도 이렇게 비정상 내두가리는 굳이 이렇게 크게 관여할 바가 없다. 그래서 비정상 내두가리의 앞에 있는 비자를 떼내버리면 은 정상 내두가리가 되잖아요. 정상내두가리가 있는데 정상내두가리도 문제가 되는 게아니에 있어요. 왜냐? 이것이 내두가리를 했다라고 뭔가가를 흔적을 남겨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거 내두가리 됐는지 안 됐는지 알잖아요. 여기 있는 이삼처럼 아무 이렇게 흔적이 없으면 얘가 내두가리 했는지 모르거든요. 단지 3을 봤을 적에 무엇인가가 흔적을 찾아서 얘가 비정상내두가리냐 정상내두가리냐 이거의 흔적을 찾아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몸통에 나이를 많이 먹은 것 같은데 내두는 한두 개가 넓다. 얘는 비정상 내두가 얘는 그냥 열매로 치고 자 그러면은 비자를 빼내면 은 정상 내두가인데 정상 내두가리의 흔적은 두 가운데 나타나요한 가운데 내두 하나는 뿌리. 내두와 뿌리에서 잠잠흔적, 내두가리 흔적을 나타내요. 제 말만 설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내가 지금 이제 3인데 3인데 싹을 지금 이제 못 올려. 1년이고 2년이고 땅속에만 있어. 싹을 올리지 못할 바못 하니까 당연히 뿌리도 활동을 안 해. 활동을 안 하면은 당연히 죽으러 가. 그러면 이 죽은 적에 몸통부터 썩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배 끝에 있는 뿌리부터 이제 썩어 들어온다. 이렇게 썩어 들어오다가 이 3이 아이고 나는 다시 살아야 되겠다 해서 싹을 올렸다. 그러면 여기 있는 끊어진 부분, 쉽게 해서 썩어 들어오는 부분에서 딱 멈추고, 여기서 다시 새 뿌리가 나오게 돼 있어. 문제는, 문제는, 원래 주근에서 나갈 적에는 이쁘게 주근에서 뿌리로 나가고, 뿌리 옆에서 다시 지근이 나가는데, 얘는 썩어 들어오다가 끊기고 새 뿌리를 냈기 때문에, 두 개, 세 가닥으로 이렇게 나간다. 주근에서. 이 주근에 썩어 들어오는 뿌리에서, 이렇게 두세 가닥으로 뿌리가 나간다. 몽툭 크게 잘라져 있는 부분이 보인다. 요게, 잠자는 점. 요게. 뿌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뇌드로 올라가 보자고요. 자, 뇌드로 올라갔어. 뇌드로 쭉 올라갔는데, 아, 누가 위기서 이렇게 오피너를 건달아서 싹이 못 나게 됐네. <웃음> 그러면은, 이 오피너가 죽고서, 다음에 거기서 다시 나오느냐? 그렇게는 안 나와요, 삼. 여기서 죽으면은, 대개 두세 마디 밑에서 싹이 오른다. 근데 싹이 오르는데, 정상적으로 올라 쪽에는 머리 위로 올라가는 게 우위로 탁 오르는데, 우유 타고 올라가는데 얘들이 죽어서 못나가면 옆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위에 있던 두세 개는 시간 지나서 썩어서 없어지고 얘가 옆으로 나가니까 딱 각도가 90도 각도로 꺾인다 그럴 것같죠 기준 요게 네두가리 그러면 여기서 이 정상 네두가리도 두 가지로 바뀌어요 하나 정상가리, 하나 자연가리 정상가리라는 건 뭐냐면 은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운이 좋아서 그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특이하고 예배적인 거랑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냥 제 얘기만 대충 듣고서 천천히 이야기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자 보세요, 자내 두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와서 내년도 쌍을 올리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무엇인가 공격을 받거나 뭐가 안 좋아서 이 옥비너가 쌍을 못 올렸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다음 연도에 만약에 쌍을 올리면 좋지. 근데 그렇게 이, 이게 죽었을 미도가 그렇게 쉽게 싹을 올리질 않아요. 2, 3년 정도 걸려요. 2, 3년 정도 걸려서 옆에서 이렇게 싹을 올리거든요. 그러면 그 2, 3년이라는 세월이 있잖아요. 2, 3년이라는 세월을 싹을 못 올리고 땅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디로 가겠어요? 뿌리로 가죠. 뿌리로 가서 썩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잠자는 그 싹을 못 올리는 그 시간 동안에 썩어 들어오다가 얘가 산다? 그러면 은기서 멈추고서 뿌리를 잃을 거 아니에요. 자, 정상가리. 우에 90도로 꺾였는데 뿌리 부분까지 흔적이 있다 이게 정상가리 자연가리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경우 어? 뿌리를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썩어 들어오다가 분명히 잠자는 흔적이 있는데 뇌두는 아무 이상이 없네 이런 경우 이런 경우가 자연가리 우에 뇌두는은 90도로 꺾였는데 뿌리를 보니까 뿌리는 잠자는 흔적이 없네 이런 게 자연가리 그래서 아까 우리 김영 김, 기... 경호 부니다 비스피트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웃음> 우리 여사님 말씀하 대로 아까 3 더하기 3 더하기 뭐 이렇게 했던 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통신마니들이그 3도를 계속 쳐다보고 연구하고 관찰해 본 결과 대개 정상가리에서 그 4, 두마디가 내려올 적에는 두세 마디 정도 내려와서 싹을 올리니까 위에 있는 네두가리열 있을 적에 네두의네두가리열 있을 적에를 3을 더해 주자 이렇게 꺾인 거 하나만 갖고 3이라는 숫자를 더해 주자 또 하나 요, 요 3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3이라는 숫자가 꺾여 먹었을 적에 이 싹을 반 올렸으면 상관이었는데 2, 3년 정도 있다가 싹을 올리기 때문에 뿌리 부분이 썩으로 들어오니까 뿌리 부분이 맥혀서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뭔가 뭉툭해지는 것이 생기면 은 그것도 3년 정도는 잠잤으니까 3을 더해 주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3이라는 것을 봤는데 이것이 다 있다. 쉽게 해서 정상내두가리의 정상가리다. 그러면은 뇌두 부분에 3개 3 밑에 뿌리 부분에 잠장과3 뇌두가 어릴 적에 뭐가 들어온 거3 그래서 3, 3, 3 더해서 9년은 먹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그 룰을 가지고 설렘이 장사꾼이나 사기꾼들이 음. 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가 팔아야 될 삶의 최소한 60년은 돼야 되는데 왜냐면은 뭐 넘돌이 뭐 쉽게 해서 30년 40년 이야기하면 씨알이 안 막히니까 한6 70년 이야기는 해야 되는데 네두가 아무리 계산해도 한6 7 0 밖에 없단 말이에요. 6 7 0 밖에 없는 삶을 60년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참애매하죠 들은 풍어를 있고 여기 냅다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 잠을 한 50년 잤다 그러지. 그러면 60년 되잖아. 그치? 그리고 나서 그것도 좀, 좀 너무 민망하다. 그러면은 좀 유식한 체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유식한 채 하냐면은 산삼은 영물이라 내두 하나 만드는데 한 7, 8년 걸린다. 그렇게 뭐한7개 하면 한, 한 50년 되잖아요. 이건 딱 쉽게 해서 너무 이거는 납작가나 너무 이거는 과장된 거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통신만이잖아요. 기초에 충실함. 또 하나 상대방이 인정할 수 있고 상식선에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왕이면은 최대의 상상을 감정하는 게 아니고 근거에 의해서 최소로 감정해 달라는 거. 일단 5분 니다